불기능 마음 터진다고? 한 턴은 맞겠죠? 어떻한 턴은 맞겠지만 아니 그 뭐야 그 화염 그 세일인가 뭐 그거 이런 거 알아? 어 뭐야 죽어?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 아니 중공격력을 주면 안 됐다고? 아니 에반 죽었는데?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였네. 이거 주 공격이 안 줘도 죽었잖아. 화음주문을세턴 동안 지금 아, 전투는안 썼거든요? 지금부터 세턴화음주문 한번 써볼까? 일단 달아라. 드로우카드 써볼까, 그러면. 프레스토한테 이거 잡아주고. 화음주문 썼죠? 이거 4도로 할까, 벼락지기로 <웃음> 근데 활공 많으면 좋겠네 한개 한 썼거든요 활공을 <웃음> 와 진짜 여기 또 나왔어 완점 무게가 달성 좋아 3 나왔어 이렇게 4만 있으면 돼없다면앙 자 그렇다면 정화대 파편을 뽑은 다음에 주문발견 아 이거 아껴놓을걸 암흑 속에도 번창하리 아껴놓을걸 내가 널 파괴하리라 뿅! 미쳤다 미쳤어 <웃음> 와 이걸 노려? 진짜 잘하시네 한번 이걸로 뽑아보고 뭐야? 쉽니다. 끝났어? 깨져? 아무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난 다음 턴일게 난 다음 턴일게 까 아니라 이번 턴이네? 꼬라라? 까 아니잖아? 아그데 지금 못 때리네? 맞다 깜빡했다아 상관없어 침묵 안 맞았으면 됐어 침묵 안, 안 맞았으면 됐지 뭐아하 <웃음>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개멋있어 아니 근데 만나서 좀 깨지는거 보고싶은데 아더턴와 이사라져 제발. 아 감사합니다. 나 근데 이거 처음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이거 먼저 내 맞겠지? 이걸 내면은 두 장이 들어오잖아. 그렇지. 아이것또써지 봤다. 하나 더 들어오고. 하나 내면은 칠포 들어오고. 이걸 먼저 써도 되나? 풍동관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나? 안되는데, 풍동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안되는데? 이건 어디 써야겠다. 하고 이거 하면 킬각이 돼. 아, 했다. 시즌 1로 시즌 1로 킬각! 이거 하면 또이 샤라즈 또 갖고 온단 말이야? 뭐. 큐~ 쇼... 행복하다~ 행복해~ 자~ 때리고~ 헤머피크 내고~ 바람이 몰아치게 내고~ 미샤라지 쓰고~ 그리고, 풍덩 날 쓰고 풍덩 날 쓰고 풍덩 날 쓰고 풍덩 날 쓰고 치료사 내고 오로로로 풍덩 쓰고 풍덩 날 쓰고 풍덩 날 쓰고 진짜 무한이 이게, 무한 동력이에요. 파편을 태우기 흑마에 안 넣잖아. 쾌흑마는 파편을 넣는데 태우기 흑마는 파편을 안 넣는 이유 파편이 대신 타면서 카드 타는 거에 효율을 낮춰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왜더 늦게 나오냐? 아니 퀘스트 보상이 왜더 늦게 나옴 아니 님들아 저 억울해요 퀘스트 보상이 왜더 늦게 나와?